두부야. 두부야. 엄마한테 가세요. 두부. 엄마, 엄마, 엄마, 엄마. <웃음> 두부. 두부. 두부. 데부 두부. 두부. 두부. 두부. 두부. 두부. 두부. 두부. 두부. 두부. 두부. 두부. 야. 엄마 안 가세요? 데부! 엄마. 엄마. 엄마. 데부! 데비 씨. 에 좋아. 해뜰때 나와서 찍으니까 좋지. 오이 짓지 말고. 오